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나는 모든 것을 섬기로 왔지성금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성금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재물을 축적해 놓고 있었느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그분은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재물이라는 것을 비축해놓고 소용한 것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을 모은 것도 없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던지신 분입니다. 자기 주인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깨우쳐보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그 귀중한 목숨을 처참하게 집어던져서 모든 그 자기가 섬기는 종들이 거듭나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자기를 목숨까지 던져보내신 분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그래요. 이게 뭐그 자들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 종놈들이 같이 오, 아들딸이 같이 하 하나님과 아들 사이왜 이간질하면서 지가 챙겨 쳐먹어 저를 받들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아들딸한테 너는 너희 네 아버지한테 가고 천국 가려면 나한테 자라야 된다고 해서 왜 11조, 헌금, 기타 등등 거둬들이냐 이거지 누가 누구야? 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기로 왔다는 게막이 뭐? 사람들은 성기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성기는 님이 대장 노릇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쫄병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경향됩니다. 그 하나님 계획은 이 사람을 어떤 회사에 사장을 시키려고 딱그 보람을 짜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단 말이야요 하나님 이원에도 어디 사장이 되는데 11조 헌금 잘 내는 사람 김성희를 사장으로 시켜주십시오 하고 막뒤다 기도를 해그 아들딸 부부들도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라고 하면 이 목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쫄벽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신도들의 종이라면 신도들보다 호우식하고 의 재물을 쌓아놓고 처자식 명예를 바꿔놓고 별별 질에서 재물을 챙기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서 떵떵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사랑 것이 켜게 오늘 목회자들의 자세야. 이게 고급 사기꾼들이야 고급 사기꾼들.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재물을 잔뜩 쌓아가지고 네가 죽어가서 그 문을 열어서 보물이 많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가르치는 게이 고급 사기꾼 놈들이야이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쌓아놓고 천국으로 간다는데 이 보물의 창고가 누구 앞으로 목회자 명분으로 들어가 목회자 앞으로. 그 사람 잘 쓰고 잘 보고 처자식 먹이고 떵떵거리고 쓰는 그 돈으로 들어와서 지가 호의고심하고 다 마음대로 쓰면서 이게 하늘의 보물창고다 싸놓는 거니까 많이 내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보물창고 돈을 뭐 갖다 많이 싸놓으면 이 다음에 그걸 열어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사기꾼이 하는 짓이냐 이거 좀 들어 좀 깨우치고 생각들 좀 하고 좀 판단 좀 하라고 그래 어디다 싸놔요 이게 누구 앞으로 들어가요? 종교 제도자 입으로 들어가요.